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여러 박세원 프로입니다. 대부분 하체를 돌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오늘은 제가 파체의 사용법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기존에 알고 있는 것보다 제 영상을 보시면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메커니즘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고 계시는 모션들이랑 진짜 실제로 쓰는 힘들이랑은 느낌이 다를 수 있다. 라는 거를 조금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서 저는 이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픈마인드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맞으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도움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어, 행복하고 이 영상들을 계속 찍게 만들 수 있는 어, 에너지 활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하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하체를 돌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상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하체를 이렇게 돌려 버리면 상체가 떨어져요 원심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체를 한번 갖고 올게요 자 여기서 하체를 이렇게 돌려 버리면 체가 어차피 바깥으로 나갈 건데 얘를 확 돌려 버리면 얘가 확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체중이동이라는 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얘는 어차피 나갈 거니까 나는 뒤로 가는 방향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체제치로 뻗는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백스윙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백스윙 때 하체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하체를 이렇게 돌리면 팔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이동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붙이고 하체를 많이 이용하는 방향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둘중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거든요. 왜냐, 팔도 떨어졌는데 다리도 하체 이동하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밸런스 다 부러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자 상체를 크게 하실 거면 하체를 못쓸 거고요. 상체를 작게 하고 하체를 크게 하실 거면 상체 자체가 뭐 몸에서 뻗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둘중 하나 선택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체 사용법 이제 들어갈게요. 테이크 백할때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나가죠, 앞으로. 우리 고관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보시면 고관절이 접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위치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앉아 버리면 내가 시작했던 거보다 뒤로 가죠 뒤로 갔으면 고관절이 접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만약 여기서 돌려 볼게요 저는 왼쪽 다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돌려 볼게요 그럼 고관절이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앞으로 가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내가 무릎을 구부렸다고 해도 고관절 자체는 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시작했던 엉덩이 위치보다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심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관절이 접혔다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 백스윙 때 제가 다리를 펴 볼게요. 다리는피는 대신 고관절을 내가 시작했던 것보다 뒤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리는 펴졌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시작했던 것보다 고관절이 앞으로 갔을까요? 뒤로 갔을까요? 뒤로 갔죠 그러면 이거는 다리는 펴져도 고관절이 뒤로 갔기 때문에 뒤로 접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테이크 백때 왼쪽 고관절을 먼저 접을 거예요 왜냐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돌리는 습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얘를 돌려 버리면 내가 시작했던 것보다 앞으로 나갈 거라는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자 테이크 백할 때는 얘를 뒤로, 발이 펴져도 되니까 뒤로 한번 빼주세요. 고관절을. 그러면 얘는 왼쪽은 접힌 거예요. 다리가 펴져도 무릎이 시작했던 것보다 펴지는 느낌이 나도 이건 접힌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엉덩이 자체가 뒤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을 접고, 자, 테이크 백 때, 왼쪽을 접고, 백스윙 탑, 백스윙 탑 올라갈 때, 오른쪽 엉덩이를 접을 때, 왼쪽 고관절이 나오면, 왼쪽 접은 의미가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자, 테이크 백때 왼쪽을 먼저 접고, 오른쪽을 같이 접어주면, 고관절이 접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백스윙 탑을 갔을 때, 백스윙 탑, 백스윙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세 단계가 있는데, 하나, 둘, 세 단계 했을 때, 자, 한 1단계는 왼쪽 고관절, 2단계는 오른쪽 고관절, 3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내 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등이 펴지면서, 앞쪽으로 나가는 게 마지막 백스윙 탑의 하체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하나, 둘, 셋이라고 보시면 이게 벌써 하체 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막 그냥 돌리시는 분들은 이게 중심 자체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칠때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자 왼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중 발바닥 중심 딱요렇게세 가지 한번 백스윙 해보시면 이게 막상 치는 거 보시면 이게 거꾸로 가는 느낌이 나지만 체중이 오른쪽으로 확 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왼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중심 딱 해버리면 하체 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 이게 하체 비밀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막상 돌리는 게 아니고 고관절을 접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마 발바닥에 다른 느낌이 이제 더 묵직한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 백스윙까지 하체 사용법 몇가지 올려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다운스윙 다음 때 네, 하체 사용법 올려드릴게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